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입니다 남편입니다 아좀 황이 좀 좁네요 조금 아, 오랜만이죠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진짜 좀 바빴습니다 네. 바쁜 얘기 다에하고 오늘 좀 바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1년 여행을 끝나고 어, 요청이 많으셨던 그 결국 어디가 제일 좋았는데 제일 가장 좋았던 었 여행지 또 가고 싶은 곳 이런 것들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어느 여행지가 제일 좋았냐고 그래서 다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크게 이제 세개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단기로 여행할 할 거면 어딜 또 가고 싶냐 10일 정도 자, 두 번째는 한달 살기 하러 갈 거면 어디로 갈 것인가. 네, 세 번째가, 노는 거 말고, 어, 디지털 로마드로, 뭐, 한 한두 달? 일을 하러 갈 거면 어디 나라로 갈 것인가. 세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제, 지금 많이, 다들 이제 시기가 시기다만 큼 시기가 시기니까 여행을 못 가실 건데, 어, 좀 이제 좋아지면, 예, 영상을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떠나실 때좀 참고를 하시라. 라는 취지에서 만드는 겁니다. 일단 첫번째, 단기로 한 10일 정도 간다고 하면 어디로 갈건지? 빠밤 어디로 갈거지? 아, 저는 음, 한 단기로 10일 정도 간다고 하면 제가 원픽으로 늘 생각했던 몽골입니다 몽골 참 좋네 그래. 제가 세계여행 가기 전에 늘 남편에게 가고 싶다, 가고 싶다 했던 나라가 몽골인데 막상 갔다 왔을때도 역시나 실망스럽지 않고 정말 만족스러운 날 여행지였습니다 왜 그랬냐 말씀드릴게요 <웃음> 오랜만에 즐기니까 어색하네 즐기는거 저런텐데 일단 몽골을 가고 싶었던 이유도 이유 중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두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눈에 쏟아지는 멋진 별을 보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초원에 광활한 드넓은 초원에서 말을 타고 달려보고 싶었습니다. 딱그 두가지 때문에 몽골을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가서 역시나 다 이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몽골 막상 가보니 제가 세계여행을 하면서 솔직히 노르웨이도 가보고 남미 페루도 가봤는데 이 몽골은 어, 북유럽의 노르웨이와 남미의 페루가 섞여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노르웨이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연, 대자연의 모습이 특히 몽골 홉스골이라는 곳에서 많이 볼수 있었고 그리고 몽골을 몽골도 이렇게 산 정상에서 이렇게 산을 넘어서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막 익히 낀 돌들이 막 넓게 펼쳐져 있어서 꼭 반지의 제왕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웃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어디서 스미골이 나오고, 저희가 푸르공을 타고 다녔는데, 그 정상이나 뭐, 이동하는 중에 정말 여러 동물을, 여러 종류의 동물, 보기 힘든 동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마치 남미의 페루에서 많이 볼수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두 그니까 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정말 매력적인 곳입니다. 매력적인 넘치네요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별도 보고 싶고, 사막에서 샌드보딩도 하고 싶고, 푸른 초에서 말도 타고 싶고, 대자연도 보고 싶고, 동식물도 너무 많이 보고 싶다면 몽골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몽골은 저희 우리나라에서 너무 가깝잖아요. 가깝게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서 음, 가까운 단기간 여행지로는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몽골 을 갔는데 너무 좋았다. 그러면 다음에 노르웨이랑 남미, 북유럽과 남미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족하실 겁니다. 저의 강력 추천. 와이프는 이제 몽골인데, 저는 노르웨이입니다. 좀 멀어, 좀 먼데. 저희는 노르웨이 한 3주? 네. 캠핑을 하면서 3주 갔는데, 뭐 고생한 만큼 제 기억에 남았죠. 제가 아이슬란드랑 노르웨이 두 군데 같은데 제일 가고싶었는데 아이슬란드 못가고 노르웨이에서 뽕을 뽑고 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가 좋았냐 뭐 자연이 죽입니다. 아까도 뭐 대자연 얘기 했지만 일단 자연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음, 뭐.. 제가 눈물이 나는 정도 음, 저는 눈물이 난... 안났지만은.. <웃음> 전 음, 났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캠핑을 좋아하고 하다보니까 어, 자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노르웨이를 한번 가 보시면 굉장한 힐링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 끝나고 또 가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국이 끝나고 가면 음. 예,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어, 연어 연어 싸거든요. 연어를 그냥 썰어 잡수시면 예, 굉장히 맛있게 싸게 드실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달 살기 하러 간다면 어디를 갈 거냐? 한 달은 이게 어디지? 한 달을 놀러 가게 된다면. 가봤던 나라 중에 어딜 갈 것이냐 답입니다 이집트답 저의 최애 여행지이기도 한데 여기는 진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달동안 가도 물가가 싸기 때문에 그리고 집값이 싸죠 여행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뭐 밥은 아껴먹고 해먹는다 하더라 도 집값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집값 싼게 정말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일단 가장 좋은 답은 바다죠 바다.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꼭 가보셔야 되는 거, 꼭꼭꼭꼭 가보셔야 되고 바다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면 저는 가, 물을 막 싫어하지는 않아요. 근데 물을 무서워하는 공포증 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답의 자다는 정말 제가 다녀본 바다 나라 세계 중에서. 바다 중에서 <웃음> 무섭지 않은 바다에요. 무섭지 않은 바다가 뭐지? 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 물이 좀 무서우신 분들을 좀 이해할 거에요. 무섭지 않은 바다가 저희가 수영장, 뭐뭐 뭐, 계곡, 얕은 데는 안 무섭잖아요. 근데, 근데 파, 워크, 워터파크 가도 무서워 할 정도인데 음, 근데 바다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엄청 맑고 물고기도 많고 그리고 스포츠 스킨스쿠버랑 프리다이빙을 음,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즐기실 수 있고 저희도 자격증을 따게 되는 따고 왔는데 저는 계속 바다를 그리워요 왜냐 바다가 그리인데 밥의 <웃음> 바다가 그리워요 꼭꼭 한번더 가보고 싶어요 가서 저가 제가 못했던 프리다이빙도 한번 해보고 싶고 스킨스쿠프도 한번더 해서 그뭐 정말 맑고 깨끗한 홍해 바다를 한번더 느껴보고 싶습니다. 물도 깨끗하고도 잘 뜹니다. 심지어 그래서 응. 물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좀 이제 이겨내고 오신다. 파이팅하게 응. 하고 오신다. 그리고 또 답이 좋은 이유가 또 있어요. 나는 근데 물이 싫다. 그래 물이 싫다 그래도 답이 좋냐고 물어보시면 다음은 바다 뿐만 아니라 정말 멋진 곳이 많아요. 베드윈 응. 어, 카페를 가보시면 어... 정말 멋진 별도 많이 볼수 있고 정말 눈에 쏟아진 몽골만큼 답고 정말 정말 어마한 어마 별을 볼수 있고 그리고 불멍을 할수 있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셔도 너무너무 지겹지 않고 정말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인생샷도 건질 수 있습니다 나무가 없는 멋진 산들을 볼수 있습니다 신하의 산 이라는 것도 등산할 수 있고 거기 올라가서 밤에 별도 보고 아침에 해 뜨는 것도 볼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 너무 바다가 싫다 아니 물이 싫다 하시는 분들도 절대적으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기적이 있었던 그 신하의 산입니다. 야바이 아니고 신함입니다. 예. 아니, 한국인의 다사람들은 한국인들과 교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좀 이방인 같은 느낌을 많이 느끼지 않고 지내고 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 안가신 분들은 한번 꼭 가보시고 저는 한달 살기 한다면은 발리입니다 발리 네, 첫번째 저희가 이제 갔었던 나라인데 세계 음, 첫 여행지가 발리인데 첫 여행지.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어쩌다보니 한국인 카페를 가서 한국인 사장이랑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이랑 음. 어~ 누가 어차피 세계를 다 돌고 나면 기억이 남는 게 어, 발리 일기다 어. 가장 좋은 나라에 먼저 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어요 자기도 여행을 빡세게 한 사람인데 결국은 발리에 정착했다 어. 너희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바다가 좋았고 그리고 서핑을 빡세게 하고 할수 있거든요 예, 파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식이 맞았고 와이프는 좀안 맞았는데 어, 물가도 쌌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았다. 그리고 인프라도 너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괜찮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달 여유를 가지면서 스포츠도 하고 힐링도 할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저는 발리가 될것 같습니다. 서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발리는 정말 저거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디지털 로마드로서 일을 좀 하면서 인터넷을 이용 해서 일을 하면서 한달 이상 머무를 수 있는 곳. 어딜 가고 싶냐, 음. 라고 하면은, 아. 둘이 같아서, 네. 대 표로 얘기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어, 그, 아. 열정의 나라. 아, 아, 아르헨티나. 네, 맞습니다. 그 아르헨티나고, 디지털. 아르헨티나. 아죠 디지털 로마드 순위가 1등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브에노사이레스가. 저희도 가고 나서 알았는데, 음. 일단 인, 인터넷이 빨라요.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고, 뭐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가 좀, 좀. 느린 데가 많거든요 음. 아르헨티나는 좀 압도적으로 빨랐고 그리고 에어비앤비 숙박 가격이 굉장히 이제 쌌었기 때문에 좀 좋은 집을 한 2, 3만원 정도에 인터넷이 굉장히 빠른 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거점을 얻어놓고 어 일을 하시면 된다 근데 그 진짜 세계 여행자분들이 뭐만 저희 이제 교류하시는 부부 여행자분들이 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르헨티나 집이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가격도 좋지만 집 분위기 자체를 좀다 유럽 느낌이 많이 나죠 이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이쁘고 싸고 정말 대만족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수동적이거든요. 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지만 집 안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아침에 그 햇살 받으면서 일어나서 응. 예, 일을 하면서 공기도 좋고 소고기 그 싸고 와인 같은 것도 맛있고 싸기 때문에 응. 일박세게하고 응. 저녁에 먹으면서 응. 한잔쉐리면 예. 깔끔하게 잠들 수 있다 이런 느낌이겠죠. 또 가고 싶네요. 예. 이상으로 저희가 단기 한달 살기 디지털 로마드 일하러 가는 거 말씀드렸고 원래 제가 여행 영상을 더 올려야 돼요. 원래 더 올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외장 하드가 4테라 짜리가 꽉 찼는데 저게 저긴 안 돼. 부사 부사졌대야 되나? 저게 안 돼요 지금. 예. 고장이 나가지고. 어, 뭐 여러분 부사... 부사졌다는 말 하자. 부사졌. 부사 부사졌다. 부사졌다. 부사 부사졌어. 고서났어요 네. 네, 고장났어요. <웃음> AS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멕시코 영상이 쫙 남아있거든요. 이거 좀 이제 고쳐지면 풀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멕시코.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여기 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영상이 지금 막 제가 머리 기르는 영상도 올라오고 막 이래저래 막 올라왔잖아요. 영상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크게 분류가 될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여행 중이에요. 여기 세계 여행 중 멕시코 트 남아있죠. 세계 여행 영상이 한편 남아 있고 하나가 저희도 어차피 지금 이제 부산에 있으면서 여러가 지하고 있으니까 저희 뭐 일상 브이로그죠. 뭐 일상 브이로그라고 해도 와이프가 지금 악세사리 쇼핑몰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거라든지 어 제가 또 유튜브 채널 다른 거 준비하고 있는 거라든지 뭐 일상 뭐 어차피 부산 세계 일주일 연장이라고 지는 생각을 해 여기서 지금 이제 부산에서 여행을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세계여행 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저희 어떤 깜찍하고 발랄한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선사를 할수 있겠다 그런 느낌으로 <웃음> 마지막 마무리 저희 와이프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음, 이렇게 안 좋은 지금 상황이지만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웃음> 하세요 여러분 저희도 화이팅해 모두 화이팅 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아이고 그럼 이제 다음 편에는 또 재미있는 모습으로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희 곧 1000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